일부에서는 세 분이 도시재생 뉴딜을 현장에서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우려와 또는 대안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눠 주실 것 같고요 첫 순서로 우리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고민 나아갈 때 질문들을 몇개좀 던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싶은 도시현대 토론문고 정말 을고 계시는 김은희 센터장님 모시고 어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해식을좀고민하고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학한 데이터가 뭐, 정확한 일이, 다가 뭐다 따져보는 시도 하는 분이겠지만 다만 저는 어떤 사람이 국가가 이 보이는 그 문제들 어떻게 고민하면서 설명했을까라는 과정에서 습니다 원래 그안내문에는전목도 거침하더라고 제가 만든 전문도 아니었는데 도시 개발과 도시 개발 뉴딜 정책에. 고민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 고민은 정체가 고민을 정체가시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저희들이 고민할 고분이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우리까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어서 그요 오히려 전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 떴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뭐 언성적 광풍이 불고 저는 서 광풍이라고 보여지는또하 나는 지금 이 사업을 내달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낙후있는지막 경쟁을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낙후되면 이 시대에 이제는 막, 막 경쟁하면서 서로가 낙후되면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을 딱들여갔더니 도시대에 뉴딜마 치면은 구글에서 12만 7천 개가 올라갈 거라고 이런 경쟁이 가는, 단어들이 있이 정도로 지금 다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 다 수계지가 어디가야고 부동산 가격만 좀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그 마을만들기를 92년동안 진행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재재사업의 자문에 필요한걸로 검수를 한번 참여 해봤는데 쭉이지나면 느꼈던 것들입니다. 주민참여였는지 주민혹사였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기업, 기업, 기업 뭐 협동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소소한 가게망들을왜우이 기업화시키려고 하시는건지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들만 많으면 다꼬치자금만들어하시거든요 우리들이 사회적 분위기끼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토대가 있는지 저는 실제 우리 운동가들이 제가 판단을 봐야 되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고갈이 과잉생산 되고 있습니다. 어 서울도 커뮤니티 센터 만들죠. 한 20억, 30억 했죠. 너무촌막았더니 인구한 1만도 안 되는데 5개 센터를 짓고 있어요. 왜냐면 땅값이 싸기 때문에 뭐 조금 몸할 역감으로나 공간에서 막 가는데 어떻게 유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을 자꾸 상생협약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참 정체가 좀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을뒤에 부동산이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또 그러고 이 차별을 해결하는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되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방지하면서 주민 차별을 풀려고 하는 것들은 단한 순간 주민 차별과 아니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품화입니다. 지역에 재생을 하는 게왜 전부 다 관광지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주거지를 전투받고 있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어떤데 그래도 저는 많이 고민한 게 축소도시에 대해서 고민해보죠. 적극적으로. 도시 재생의 가치는 축소도시를 고민하는 게맞는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앞서 말씀드렸는데, 어떻든지 현 정부의 얘기 문제점입니다. 천오백억. 너무 적었다. 자, 저번지 안적고지지 않고 구해야 는 문제이고요. 활성화 비행기만. 유치 중돼 있다 당연하죠 식품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딱 꽂아버리고 나한테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는 당연히 계획비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 이 시점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대부분이 아까 지현 정부에서도 100대 뭐 과자 겠는데왜 우리 10, 100 이런 걸좋아고지 모르겠지 저는 9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정 승제 기준입니다. 이 법정으로 있을 때 인구 감소, 사업제 감소, 노후주택 증가, 세 가지입니다. 사전 한가입니다. 지금 서울의 창진 순위 지역입니다. 다 적용이 된다는데, 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세근 30년간 인구가 쭉감소되요당연하지 30년 기준도 인구가 감소하지않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20년 뭐 이상 되지 않은 집들이 아파트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고치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체도 감소, 예전에 산업체가 다릅니다. 개별 산업체 감소보다 모를 확정주택 포함하면은 배우자들하고 날라가확 훨씬 더큰 문제라는 것들. 산업체 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이게 좀 타당한가라는 겁니다. 자,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 인구들이 저를 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뭐, 다 이거 들고 있고요. 경기도 그렇고, 세종, 충남, 울산, 뭐, 다 감소 시작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2020년 이전에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있고요. 실제 2019년 시범해주자는 전부 경고 부사 이미 이제 사망자 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에 세종시를제는 모두가 다 인구를 감수할 것이고요. 실제 40년을 기점해가지고는 전달시장을 있는다고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도시를 갖고 그랬는데 100만 이상의 10개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역 하나, 창지 중에 하나, 신촌 하나의 인구 감수게 그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외국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게그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인구가 지금 한 800개씩만이 되는데 이게 그럼 부족한 인구인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히 지금 정부가 다, 다 지역마다 그 인구를 과잉을 측정해서 지금 현재 도시를 측정한 그 예측하고 있는 우리가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다. 2030년에 10, 그 인구 다 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1억여야 돼. 이런식의 허건 이게 다 전문가들의 용역까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번째 질문에서 각 도시들의 적정 과가 얼마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고민하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고민하고 국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주고 두번째는 그 도시 지점에다 적게되는게 아니라 초거대, 거대, 대도중소소도지 중간에 멸되는 도시 이 간의 격차를 고민하지 않고 지역 하나에 대한 재생, 세트이게다 타당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번째 그 하나의 지역 가까우면 우리는 뭐냐면 이 하나의 단일 생활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 생활권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종로인사람종래가것지 않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면 결희에의 사업지역만을 대상한 사업 투여 방식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이고 마지막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기 갈동네들이요. 개미마을, 뭐 인천의 개미부리마을, 군, 부산의 굴마과 이런 데들다 부어가 있습니다. 개구리라무부어가고 토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3천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한번 예전에 철거되고 난 뒤에는 그날이 그에 살고 있고, 인구안 줄었습니다. 산업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계지도 두 개를 해야지 세태지역이 되는데, 세태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장실이 없고요. 서울 4대 문 안에 할 수가 없는데, 여기입니다. 그런데 음, 여기, 여기 다 배제되어 있다는 거 도대체 이 시티라는 근거가 무슨 근거인가? 적어도 국가라면 이런 형태로 세태지를 가져가면서, 파업을 할것 같지 않지 않겠 해서 첫 번째가 CT 기준의 정지를 제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저는 당연히 일자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주는데요. 이게 지금 공약 당시에 발표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건설 일자리 19만 명 연관 각 공간 시설 관련 거 17만 원, 뭐지, 뭐 커피센터 이런 거겠죠. 마을각 예, 코디 이런 사람들만 뭐, 실천하는데요. 박인석 교수가서 건축이 바뀌나지, 그렇게 있더라고요. 건설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던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12% 정도만 인지이라고 인출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코디네이터다 비정규직입니다. 15일에서 일 못합니다. 사대험안 됩니다. 이거 선호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를유일하리는양질의 일자리, 이제 적극한 저렴한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점이 기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저겁니다. 그러면 저도 후진 일자리가 아닌가, 건설 일자리가. 저희가 판단해야 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냐면은 지금 마을 이어 사역동제 이런 거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저일자리긴굉장 불안하고 저렴하고싸질자리입니다자 이게 가장 타당한가, 이형태 구도를 계속 가져가바뀌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가장 자게 이런데, 청춘들에게 실패의 권력을 존는가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뭐가 실험할 수 있고 실패를 새로운 일자리갈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방식이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길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 보여집니다세 번째입니다. 이건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거만 얘기하면한 시간 정도 공것같아가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내일 발표하는 내용을 좀 구속해 받은데 아마 좀 바뀌어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공건이 많아서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공모 방식입니다. 지금 이 공모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떻든 지 면적이 좀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도시공간에서는방안이 넘는 로보내라고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는 평가 항목입니다. 뭐 패시브하고 뭐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차별화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그 다음은 선정 공무자 총 119시고요. 우리 동네 살리기가 뭐 총1 5 0개씩계고 이런 것도 합니다. 뭐 이게 뭐 국토부가 따로 하고 지자체가 따로 하게 하고요. 뭐 지역별 대본 뭐 이렇게 3개 되게 쭉쭉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사업 필요직에서 빨간색으로 한 거라 좀더 가산점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지원 대서 주민격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발령부터 연계서 이거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조그만한 공간 안에 한 10만, 저기한 10만, 20만 정도인데 여기에 100억 다 오고 나면 다시 주민청도 50억 해가지고 거기만 돈이 굳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잉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 벌어집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중지된 원이 아까 제니디텍스 얘기했는데, 이거를 왜 알아서 상식 협약한다는 겁니까? 국가가 보면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 심각한 문제를. 그러면 이를 5년이 아니라 상당히 인내터 보호법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에서 전시를 해서 사각을 정해버리고 당황해 밀고 나가줘야지 밑에서 좀더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협약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국가가 책임을 방비하고주민들에게 모두 권한 책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하는데요. 그게 절차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9월달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공고를 끝낸다고 합니다. 한정한다고러고요 근데 여기 또기좀 보면은 다른 애로 배려를 해가지고 그래도 9월달에 좀 이렇게 하면은 다 완성 못하면 속도 보완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충분에 납득하고 전문 인력이 어디 없냐고 다 얘기합니다. 뭐냐면 은 이미 재진사업했기 때문에 다 지역만 역량도 강화됐고 뭐 사업도 출입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하는데. <웃음> 저희들 한번 물어봤으니까 이 얘기를 저는 그렇지 않아 현장한테 물어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들이 교가되면 결국 지금보다 더 널리 심판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딱 이거 한 줄입니다. 정녕 이것이 도시 재생기지의 식시이라는것이가 라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후에 저는 따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토론을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보표적 사회 이야기입니 생태 지표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보편적 생태 지표가 없는 상태의 생태 지표는 아니라 보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우리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태 지표가 무엇이어야 됩니다이 속에서 그 부분이 부족한 것은 공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수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살던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누릴 <웃음> 수있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으로서. 그거를 언제든지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공유사업 이전이 해야될 부분을 고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은될거 저는 재생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가 이거 각 부처를 두 교육부, 교육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다 뭐가 이렇게 삶의 지비 질의 질, 질 따로 따로 가고 있으면서 막 개별로 들어오고 생 들어오고 로관이 벌어지는데 이걸 하나 묶어가지고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하라고 합니다. 도요 논의에서 보편적 삶의 구거를하는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지역의 지도에 적불어 버리게 되면 어디가 뭐가 부보이는가 근데 이게 꼭그 지역에 집어넣지 않으면 바로 옆에 지역구이 활로 갈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국토가 못합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활로 갈것이가걸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이걸 안 하고 바로 실대치으로들어가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이건니다 하나는 로봇 처리고, 하나는 각부처에 약간만 지켜드립니다. 대강 한뭐 끄집어 봤는데 이거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도 저는 또 하나 미래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셋제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미래 방향이 뭐냐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상태 개별 사업을 해가지고 뭐 박물관 만들고 그 지역에 뭐 지역에 뭐생태공원 만들다고 공표정 미래가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속가능 발전 지키는 논의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시 재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거자체좀 독자적으로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표적 삶의 지표만들어 나가고 CT 뭐, 지표 필요하면 새롭게 재도독하고요 이것과 연계한 미래가치 또는 미래지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보표적 삶의 지표와 미래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자체는 우리 지역에 대한 지역 자원 기, 기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결합돼서 분명히 대항한 사업 방향이 교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사업 방향은 단 한지가 사업 방향별절 아니라 고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가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을 때 이미 다막아 안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토지 문제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도 무지무지 많지 어떻게 할줄 모릅니다. 돈을 50도나 준다라면 다 어디다 분류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토지를 미흡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영구 임대 아파트들, 집도 겨누시 같은 경우는 이 집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또 하나는 노업종합에 활용되지 않은 공고시섬을 큰 운동장, 뭐 별개 때문에 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다 가수가 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진적 비용을 국가가 모는 것이 아니면 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지금 우리가 토지와 건물까지 다 개발하는 어떤 다 조건이니까 임대료 해든가 이임익를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 법이없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아니면 공공이 토지를 좀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한 상태 에서 이게 사회적 기업을 좀 민간을 구입을 우선 간에 예백건수를줄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자산이어야 되는 생각하는데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토지 임대부나 사회주택, 토지 임대부인가 이런 약체의 과정을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달동네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수용하지 않으결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거는 과감한공법이 계속 수용 하는 겁니다. 수용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집어넣고 또 그런 비례에있 에너지에서 이런 을 탑지시켜버리고 저는 오히려 이격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역할이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 장기 미이기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입니다. 축소도시에 대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한국의 성장, 성량, 인구 성장률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인구 절벽과 소비 절기 시작이 됐고요. 2022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요. 2031년에 절대인과 감소가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도시는 다 성장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면서 제시되는 보낼 전국의 과잉 개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게 다시 키때를가속하도것습니다그 많은 시설물들 취소 운영관리 유지비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적정 규모의 도시 재생이 무엇인가? 즉 용량을 고민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고민해본다라는 아까 미래집권이 말씀 드렸는데 한다라면은 좀덜게발하고 불필요한 도시 것좀 비워내주고 이런 과정들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고여러니다 그래서 저는 축소를 수용하는 방식이 우리들의 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꾸 성공시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얘기해도 좋다고 이제 하나는 이제 솔직히 좀 고백들을 했다. 자, 송은 씨가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참생, 수동이, 장합표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중 고백할 테니까요. <웃음> 왜냐하면요, 뭐가 싫고 뭐가 성공이, 성공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사 얘기하고 다니면요, 똑같이 이제 더 심화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서 끝나기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다른 국가가 가능한다. 이거는이거 각각의 주제나가, 저는 적어도 한 하루씩 모를 해야 되나 봐요. 두 번째 하나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경제도 필수적으로 나쁘게 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술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가? 사회적 경제는 꼭 지역 개발을 하고 있는 건아입니다그렇다에 이러고 한번 일자리, 집수리, 집주는 거, 이게 다 돌아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냉정히 고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무엇도 가능한 것지공론화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오히려 뭐 토지 수익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요. 사업 시스템은 정말로 빠른 실내 한번 내일 발표하면 은 꼼꼼히 읽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참여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 를 주지 말아닙니다 무슨 증거를 기대를 말아야 됩니까? 개발 이익을 없애는 거든요. 그럼 용적률 게임 아닙니까? 그럼 뭐하나 재생활이 이루어집니까? 전혀 풀어줘도 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로 저는 국가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2002년도 소동육속사업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두에리천도세도 사업입니다. 이한열 제가 정리를보니까한곱가지 사업이 되는데 사업마다의 그 시스템들이 의미들이 한 개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야 현재 나쁜 고 있는 들께 뭐가 그렇게 붙었는지 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시스템은 도시대 시스템이 굉장히 다릅니다. 많은 활동가이시 분들이, 수준한 자분들이 마을 만들기 방식으로 도시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또 나중앙은 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떻게 쉽게 쉽게 막 빨리 빨리 데려왔을 때 벌써 제가 이식분을 거의 다 썼죠. <웃음> 자, 아주 거치고 정말 기관적이고요. 편협하고 정말 정지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문한다고 뭘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좋은 질문은 제가 우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치게던졌지만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상태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이 우리에게 좋은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아 많은 좋은 집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게 오늘 채널이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질 걸 생각합니다. 고습니다